이에 예,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? 형사 언 R V. 그렇죠. 저 그렇죠? 맞아요 R V. 오 R V. R V가 와요. 자, 혹시 근데 R이 뭘까요? 몰라요. 아 <웃음> 루트란다네 루트. 루트. 어 뿌리. 어, 그렇죠. 어어 어? 어, V? 볼트. <웃음> V는 법얘기하는데 e r 어, 동사의 원이, 원이 뿌리, 의 그, 기본이잖아요. 원, 원래 모습. 그래서, root of verb 이런 뜻이에요. rv. 어, verb 이 동사인 건 알죠, 동사? 어, 동사의 뿌리 뭐 그런 거고. 어쨌든, 자, 그래서 이제 동원 또는 rv 가 오죠, 그죠? 자, 그러면, have to는 우리가 보통 있어요? 인식해요? 조동사. 그렇죠, 조동사로 인식하죠. 어, 그런데, 그래서 이제,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. 이 조소사로 인식하니까,